음음 음. 좋아, 좋아. 좋아. 이 좋아 안녕하세요 홍대역에 왔어요 오늘은 이공족발에밥 먹으러 왔어요 홍대역에 오,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<웃음> 오늘은 족발 먹으러 왔습니다 이토록 공들인 무제한 족발 열당형님이랑 같이 왔고요 오늘 족발 먹으러 왔어요 네 기대됩니다 네, 오늘 여기 족발 먹고 갈 거야. 이토록 공들인 족발 여기 무한리필인데 가격대가 좋다고 해서 왔고요자 주문이 무제한 족발이 A세트 B세트 두개예요 어, 14,900원과 15,900원인데, 불족이 포함이 되냐, 안 되냐, 어, 그 차이네요. 저희는 뭐, 뭐 천원 차이니까 다돼 있는 걸로 시키면 되고요 <목소리> 오, 맛깔스, 막상스러운... 족발 오, 색깔이 좋아요. 그 외에도,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, 생각보다 색깔이 되게 좋아요 오. 음. 맛있어요? 음. 맛있어 맛있어요? 어떻게 맛있어요? 간도 좋고 음. 아 무한리필이라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고기 질이 어떠냐인데 간이 떼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좋네 좋아요? 음. 음. 자 여기가 국발이 우 일반 국발, 보사 불조 이렇게 세가지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무한 리필이니까 다 드시면 저희 가서 또 리필을 해갖고 오실 수 있고요 마이소? 마이 마이소. 아, 딴 칸이 안 세고, 아요 천천히 발라고좋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어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요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이 이해면나요 음. 음. 다음이야. 음. 음. 좋아. 좋아. 좋아. 웬만하면 드시면서 좋아 소리 안 하시잖아. 아, 이제 가진 좋아. <웃음> 아, 좋네. 좋네. 음. 아. 새콤달콤 참기름 그 맛도 비거 맡고 응. 이거 족발 먹다가 조금 좀 질리거나 좀 물릴 때그 어, 이거 한 번에 희석이 되네 나는 보이 음, 아, 그 그리고 그죠 좀 음.. 안도 안나고 맛있네요 근데 더 좋은거는 셀프빠가 있어요 어.. 셀프빠 펜도.. 또 주실 수 있어요 라면도 이실수 있어요. 자, 유부남에 스팸을 굽는 방법 맛있게 꼬실 수 있죠? 아, 말해보해. 내고 스팸 라면에 넣어도 맛있는 거 라면은 역시 어? 찬 공기를 쐬면서 쫄득쫀득하게 먹어줘야 제맛이지. 자 떡볶이도 하나 하나 먹어보자고요. 그래. 이서자 네. 아, 떡볶이도 그냥 마셨을지. 자 라면이 옵니다. 추가로 지금 떡볶이랑 스팸이랑 라면도 왔어요. 더워지면 푸짐해졌지. 자 라면도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먹어볼까요? 오늘 몇 번이나 리필 시킬 수 있어요. <웃음> 맞아. 못보는 겁니까 이제? 네. 자 이제 스타트 해볼까요? 이거 또 파스타, 또 파스타. 오. 잖아야아니나 대체재로 잘 맞아. 아, 아, 아, 나쁘지 않아? 고 아. 그리고 라면. 라면 다나다반 아, 생해. 할망먹 아, <웃음> <라면은 웃음> 아, 어. 이거 라면에 네. 좀 특한 것같은데 물이 너무 많지 않나 이거? 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. 좀 많은데 오, 스탠나 먹으니까 맛있네요 스탠만 열심히 구워먹고 가서 운전을 뽑았다 이거야 음식들이 무한인데도 잘 대표적으로 좋아서 아 바로따라 하십니까? 아. 아. <웃음> 어떻게 어떻게 내가 먹는 대시대로. 뭐라고요? 이 집이 전체적으로 간이 좋아. 음. 어 가공적이지 않고 음. 부담스럽지 않고 음. 어 좋네요. 음. 아까 불족 드셔보셨어요? 난 불족도 맛있더라고. 음. 원래 불족이. 원래 음, 음, 가 비싸. 비싸거든요. 근데 일단 여기서는 만 오천 구백 원에 무한으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의심스러운 거는 남극 가일 정도로 정했습니다. 불교 소스 살이 아니 지금 불교가 이 안에 살 찰진 거 보이시죠? 아 이게 음. 맛있어. 배달 음식점 집보다 더 맛있어. 아, 뜨거워. 고기가 부족하면 레인지 없이 들고 리필 테이블도, 자, 가먹어서, 자, 리필 하러 갑니다. 자또한 그릇이 왔습니다 2차전 아 깔끔하게 다 먹었어 <웃음> 다 <먹었어요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